네 안녕하세요 25레벨이 되면 갈수 있는 요월드 첫번째 던전 암린던전의 간단 가이드입니다 암린던전은 윈즈워드 지역 마을의 북쪽에 있습니다 맵을 열어서 보면 이렇게 윈즈워드 마을이 있고 그위 북쪽 여기가 암린던전인데요 암린던전 가기 위해서는 5명에서 6명 정도 파티원이 필요하고요 채팅창을 보다 보시면 LF암린, LFG암린 이런 채팅이 올라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어 사실 아래쪽에 보면은 LF1M 암린 애니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암린 파티 같이 갈 사람들 중에 탱커, 딜러, 힐러 상관 없으니까 한 명만 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혼자 게임을 하고 계시고 그룹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 LFG 암린, 루킹포 그룹 암린이란 뜻으로 채팅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이 있는 파티에서 한자리 혹은 두자리 채우기 위해서 구직, 구직이 직 아닌 구인을 하실 예정이라면 LF, 암린 이렇게 하고서 음, 딜러가 필요하다면 DPS, 힐러가 필요하면 힐러, 뭐 탱커가 필요하면 탱커 이런식으로 채팅을 쳐주시면 돼요. 일단 암린 던전을 가기 전에 확인할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먼저 그룹 차원에서 필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두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조스 스태프. 하나는 암린던전의 오브입니다. 아조스 스태프는 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얻는 방법을 쓰기, 올려두, 올려두기도 했는데 음, 이게 던전 안에서 길을 열때 필요한 스태프 아이템이에요. 그룹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한 아이템이고 어, 그룹에 한 명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출발하기 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암린던전은 25레벨쯤에 가는걸 추천드리는데 메인스토리 퀘스트를 하고 계셨다면 은이 아조스태프는 이미 있으실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게 암린던전의 오브입니다 오브는 퀘스트로 얻거나 어, 에버폴 마을에서 NPC에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브는 어, 간단하게 말하면 던전 입장을 위한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템은 스태프랑 다르게 한번 사용하면 소모되는 소모품이니까 어, 그룹에 아무도 이게 없는지 혹은 한개 이상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던전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던전 입장을 하면 이 오븐은 파괴되니까 어... 그... 한국인끼리 하고 싶다면... 아 자꾸 초대가 오네 이 앞에 서 있으면 자꾸 초대가 와가지고 어쨌든 어... 입장하기 전에 이 오브가 꼭한 개씩은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확인해 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앞린을 돌아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가방 무게를 비우는 일이더라고요 앞린을 돌다 보면은 어, 상자 아니 상자나 혹은 그 루팅된 아이템에서 그 장비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것도 한바퀴 돌고 나오니까 이만큼이 나온건데 무게를 만약에 제대로 안 비우고 가면은 우리 팀원들이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템을 이제 셀비지라고 하죠. 아이템 갈갈이를 하고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되게 답답하니까 아이템을 꼭 많이 비운 상태로 출발을 하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어, 적정 레벨은 25레벨에 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지인들이 있다면 괜찮지만 외국인과 보통 함께하는 글로벌 파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레벨이 25보다 낮으면 초대가 안되거나 아니면 초대된 뒤에도 어, 킥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레벨 정도를 찍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딜사이클 이라거나 뭐 무기 종류라거나, 이런 거에 제한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게임이 시작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뭐, 그런 편이고, 대신에 파티 구성이 탱커, 딜러, 힐러,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탱커는 없어도 되지만, 힐러는 꼭 있어야 합니다. 어, 저 보통 이제 딜러 셋에, 탱커 하나, 힐러 하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탱커가 있어도 어그로가 제대로 안 잡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힐러가 바닥만 깔아 주면 게임 진행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린 던전 앞에 있는 NPC에게 퀘스트를 받는 겁니다. 암린 던전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늑대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요. 이름은 바르키메데스고요. 이 친구한테 퀘스트를 받으면 여기 제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본즈 포 바르키메데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반복 수행이 가능한 퀘스트인데요. 던전 안에서 나오는 어, 스타 엑스케베이션 레비저라는 덩치 큰 몬스터를 잡으면 뼈다귀로 뼈다 뼈다기로 이제 루팅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다섯 개를 모아오면 돼요. 그러면은 퀘스트 완료할 때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많은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암린 던전 입장 전에는 항상 이 퀘스트를 받으시고 입장 후에도 스타 레비저 다섯 마리를 잡고 꼭 뼈다귀를 루팅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출발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고요 음, 제가 방금 전에 파티를 돌았을 때한 이게 다섯 번째 돌은 거였나 딱 헬파티도 아니고 뭔가 그 고수 파티도 아니고 적당한 파티가 어, 구성이 돼가지고 플레이 영상을 녹화해뒀는데요 한번 플레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넣어볼 테니까 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음뭐 딱히 어려운 건 없다라고요 그냥 보이는 몬스터 그냥 잡으면 된다? 뭐그 정도? 일단 힐러가 힐 받아 깔아주고 나머지 딜러랑 탱커는 뭐 때리기만 하면 일단 잡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입장하고 몬스터를 잡으면서 가다 보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길이 막힌 곳이 하나 나와요 일단 이곳에 몬스터를 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조스 스태프를 이용해서 저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아조스 스태프로 던전을 어, 문을 연다고 했었는데요 파티원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 뭐 이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25레벨 정도 되면 아조스테프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문에 가까이 가서 아조스 스태프를 가진 유저가 상호작용을 하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한 명이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번째 방으로 오게 되면은 어 일단 몬스터를 다 정리하고 길을 열어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아래쪽에 구슬같은게 박혀있는 재단이 보이시나요? 저 재단같은게 세가지가 있는데 재단을 밟으면은 어 길이 열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세명이 동시에 세개의 재단을 밟고 있으면 가운데 재단앞에 길이 다리가 열,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왼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몬스터를 잡으시고 여기 아래 포, 폭포 쪽으로 내려가면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 상자까지 챙기시면 됩니다 뭐 뉴월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낙사 데미지가 되게 약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걱정없이 뛰어다니는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안 내려오고 옆에 계단에 타고 오셔도 되고 아무튼 여기로 내려가서 폭포 쪽에 보시면 상자가 있으니까 아이템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른 쪽 방향에 있는, 다른 방향에 있는 몬스터를 잡으시면 되고요. Good luck. 여기 앞에 있는 덩치 큰 거인 같은 녀석이 스타 랩이죠, 거든요. 이 친구 다섯 마리를 잡고, 이 친구가 루팅하는 아이템, 뼈다귀를 다섯 개를 모아가시면 됩니다. 정면에 있으면 이제 스턴을 거는 기술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죽을 정도로 위협적인 건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비석 트랜슬레이트를 나중에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몬스터를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면은 약간 봉우리처럼 솟은게 있죠 이게 네스트라는 건데 이 네스트를 파괴하지 않으면은 좀비들이 계속 생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저기 네스트 쪽으로 모여서 최우선적으로 네스트를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어, 여기가 조금 초보파티라 처음에 네스트를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안 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네스트부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서 몬스터가 계속 오죠 저..저도 한 이때쯤에 아 맞다 하고서 이제 네스트한테 붙은건데 딱채팅을 제가 이때 딱 알려줬습니다 네스트부터 치라고 이다음부터을 다들 레스트부터 공격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정리하고서 여기 트랜슬레이트를 아조스 스태프를 이용해서 한번 더해주시고요 몬스터를 사냥하면서 전진하면 됩니다 이번엔 네스트부터 잘 파괴를 하네요 어차피 네스트 근처에 있으면 몬스터들이 가까이 오니까 네스트 근처에서 그냥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방에 오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구슬에서 아조스 스태프를 한번더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면, 저기 플레이 한 명이 뛰어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시죠? 잠깐 보였는데, 제가 카메라를 좀 오래 못 잡았네요. 저, 저기를 아조스 스태프를 이용해서 열어주면은, 뒤쪽에 길도 열리고, 상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자가 획득이 안 돼요, 아이템이. 로봇을 아조스텝으로 열어주면 상자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뒤에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가 원래는 안 열리거든요. 근데 저 가운데 아주스태프로 열었기 때문에 바로 획득이 가능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길도 열려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보석 같은 거는 어, 리젠 장소가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은 여기서 리스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문 열어서 오면 은두 번째방 초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제는 저 구슬이 박힌 재단을 어세 개의 재단을 동시에 밟아서 앞에 구름다리를 연결할 거예요 저는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곳으로 가는데 가운데에도 한 명이 계속 서있고 가서 저도 왼쪽 재단 위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도 한 명이 가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몬스터가 나오면서 구름다리가 연결됩니다 몬스터가 나오면 이 몬스터를 끌고서 파티원들이 있는 데로 가면 되는데요. 여기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파티원들이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레비저를 사냥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 방금 저를 쫓아오던 유령은 굳이 안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 레비저는 저희가 다섯 마리를 잡고 퀘스트를 완료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레비저를 안 잡으면은 레비저 다섯 마리가 딱 맞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퀘스트 완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퀘스트를 하실 분은 이 레비저를 잡자고 파티원들에게 말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레비저를 잡고 가운데 길로 와보면은 이렇게 구름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번째 방으로 이동할텐데요 세번째 방에 가기 전에 여기 모여서 아이템을 루팅하면 은 세번째 방에서 보스를 소환하기 위한 아이템을 주거든요 루팅을 하니까 캔들을 하나 주죠 일단 몬스터를 정리해주고서 이 캔들을 이용해서 저 가운데 재단에서 보스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주변 몬스터를 먼저 다 정리한 뒤에 이 캔들을 이용해서 재단에서 이렇게 보라색의 보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패턴은 꽤 간단한 편입니다 동그랗게 원을 깔아서 스턴을 거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과 비슷한 그림자 같은 걸 발사하는 스킬이 있어요 그림자 발사되는 거는 선이 보이기 때문에 피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동그란 색, 동그란 그, 서클이 생기는 거 보셨나요? 동그란 원. 저 안에 있으면 3초에서 5초 정도 지나면은 스턴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 원이 생기면은 혹시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밖으로 피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냥 두들겨 패서 내부잡으로고요 그냥 원을 피한다. 그리고 원이, 어, 뭐 생기면 템포는 밖으로 데려가고 딜러들도 원을 피한다. 그리고 원이 없어지면 다시 때린다. 이것만 반복하면 되는 네임들이다. 이게 아이 게임이 탱커가 어그로를 잘 먹어주면 되게 편하, 편하게 사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몬스터나 보스들이 이동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저희들은 다논타겟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탱커가 어그를 꽉 먹고 해주면 좋은데, 사실, 저희 파티에 탱커가 있음에도, 다들 초보다 보니까, 어그로가 잘안 잡혀서, 뭐, 저를 때릴 때도 있고, 원거리 궁? 딜러를 때리러 갈 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빠른 파티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뭐, 보스를, 두 번째 보스도 잡으시면 되고요 보스 잡은 뒤엔 뒤에 상자도 하나, 상자도 하나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방금 저처럼 좀 틈이 날때다 같이 이제 인베, 인벤토리 확인할 때 필요 없는 아이템 빨리빨리 갈아버려서 무게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Whoa! <laughs> 보스 방 앞인데요. 보스 방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면, 뭐 부활 횟수에 따라서 팀원이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 부활 횟수를 써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보스 방 바깥에서 부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이 제가 서 있는 자리에 문이 딱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힐러가 있더라도 생존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조할 횟수를 조금 미리 캡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쫄을 정리하고 이렇게 보스 쪽으로 가면은 보스가 젠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스가 대화를 할 때는 데미지가 안있고요 여기서 체력바가 위에 생기는 순간부터 공격이 가능합니다 보스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쫄들을 소환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파티는 쫄만 끌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파티도 있었고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되게 자르는 파티에 버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거고 그냥 다 같이 가운데 모여서 힐바다 깔고 다조들게 패더라고요. 이제 힐러만 바깥에 있고 뭐 탱커가 어그로 꽉 잡아주고 모여서 패면은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딜러는 좀 공격 스킬 안 맞게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스턴도 있고 갑자기 막그 오바이트 하는 군토 스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딜러들은 뒤를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파티는 조금 어그로가 안 잡혀서 제가 어그로 잡혀가지고 죽을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 중간중간에 제가 공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서 죽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죽으면 제가 지금 부활 횟수가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와서 살려주는 모습입니다. 이 부활 횟수가 다 써버리면은 여기서 바로 부활이 안되기 때문에 밖에서 부활하게 되고 문이 막혀있어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전 파티에서는 어, 파티원이 죽어서 못 들어온 상태로 저희가 마무리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좀 공격 피할 건 피하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스 거의 다 잡았죠 보스를 잡으면 이제 아이템 못하고 뒤에 상자를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어, 아이템 루시랑 상자랑 그리고 뒤에 무슨, 하, 무슨 하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돌 같은 걸 하나 주거든요 그것까지 챙겨 오셔야 되는데 아 여기 영상에서는 제가 그거를 못 찍었네요 어 저기 플레이어 한 명이 가 있는데 있죠 여기 오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루팅하는 아이템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저것도 루팅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는 포탈 앞에서 상자도 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자를 챙기고, 옆에 탈, 옆에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출구로 나오면 여기 바르키메데스에게 퀘스트 완료된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안에서 다섯 마리를다 잡았기 때문에 퀘스트를 완료하는 거고 경험치도 5 5 6 5어 주네요 경험치가 되게 쏠쏠하니까 완료를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완료되자마자 또올 수도 있기 때문에 퀘스트를 받아 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암린 던전 가이드 였구요 음뭐 파티만 잘 찾으면 되니까 뭐 체험하는 데는 뭐 클리어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처음에 이 파티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서 어려울 뿐이지 25레벨 찍고 그냥 채팅창에 암린 가고 싶다고 채팅하면 되니까 다들 아이템 판밍을 위해서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구요 감사합니다